작업 3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에서 틀린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채점기에서 채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틀린 곳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mall과 if 함수를 사용해서 기록이 빠른 섯명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면, 다섯 번째로 빠른 사람이죠. small 함수로 찾아보겠습니다. 는 네, small 더블 클릭해 주시고, Array는 찾는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씌우셔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씌워도 됩니다. 여기가 i자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s m 에서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콤마 5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k가 다섯 번째를 나타내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줍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은 23.7입니다. 근데 이걸 아래로 그냥 끌면 틀리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값이 맞게 나오는데 나머지에서는 값이 다르게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위치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찾고 있으니까 값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스몰 함수를 쓰실 때 범위가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F4로 고정해 줍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밑으로 끌어 주시면 모든 값이 23.7이라는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빠른 값을 구하게 된 거죠 이제 더블클릭해서 스몰로 구한 다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1등부터 5등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스몰 앞에다가 클릭해주시고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만약에 클릭이 잘안 된다면 h3이라고 그냥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작거나 같다. 23.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참이 되는 거죠 엔터를 쳐 주시면 true가 나오거나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 끌어 주시면 true의 값이 다섯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는 true, false가 구해졌기 때문에 if를 쓰겠습니다 if 가로 열어 주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참 거짓을 구하는 거니까 이미 구했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만 찍어주겠습니다. 트루면 결승 진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쌍 따옴표 결승 진출을 적겠습니다. 쌍 따옴표 콤마. 그 이외에는 공백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쌍 따옴표를 연속 두번 적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치시고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1등부터 5등까지만 결승 진출이라는 값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